이제 1번 if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if 문제는 만약 가제 등급이 a이면 20이라는 값을 줄 겁니다 그리고 20이 아니면 이제 한 가지의 값을 더줄수 있는데 지금은 두 개의 값이 있죠 b이면 15, c이면 10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먼저 20이라는 값을 써 주고 그 다음, 10이라는 값을 씁니다. 그 다음, if 문 전체를 복사해서 15라는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if를 적으시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인수 값이 logical test입니다. logical test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나타내는 true, FALSE를 말합니다 IF를 쓰기 전에 로지컬 테스트를 먼저 완성해 보겠습니다 키보드에 ESC를 누르시고 는 과제 등급을 클릭해 주시고 과제 등급이 A와 같은지 비교하기 위해서 는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A는 문자이기 때문에 앞뒤로 쌍따옴표를 적어 줘야 됩니다 이제 엔터를 치면 A랑 같으면 TRUE가 되고 A랑 같지 않으면 false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C는 A와 같지 않기 때문에 false가 나오고 A는 true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창거짓이 구분이 됐죠. A이면 20, A가 아니면 15와 10이 있는데 일단은 10으로 만들자고 했었죠. if 가로 열어주시고 t r u e 펄스를 나타내는 조건식인 로지컬 테스트는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맨 뒤에 콤마만 찍겠습니다. 그리고 value if true 값이 a랑 같으면 20을 주고 콤마 value if false가 진하게 나옵니다. 이제 가제 등급이 a가 아니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때는 10을 주겠습니다. 말풍선에 보면 가로를 value if false를 적고 나서는 가로를 닫으라고 되어 있죠. 가로를 닫아주시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그러면 a는 20이 되고 나머지 b와 c는 10이 됩니다. 이제 이 if문 전체를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c 그리고 Value if pulse의 값인 10을 블럭 씌운 상태에서 컨트롤 V를 해줍니다. 그러면 A일 때는 20, 다시 두번째 조건에서는 B일 때는 15라고 바꿔주시면 되죠. 그러면 가제 등급이 A일 때는 20, A가 아니면 다시 물어보는 거죠. 로지컬 테스트에서 a가 아니면 그럼 b냐, b가 맞으면 15, a도 아니고 b도 아니면 10이라는 값이 찍히게 됩니다. 이제 엔터를 치시고 밑으로 끌어 주시면 a는 20, b는 15, c는 10이 됩니다. 이번 총점은 여기 적혀 있는 수식을 그대로 적어 주시면 그대로 정답이 됩니다. 는 과제점수 더하기 괄호 두번 열어주시고 중간 더하기 기말 괄호 닫으시고 곱하기 40% 적어주시면 됩니다.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자동채우기 핸들을 끌어 주시면 정답이죠 이제 엑셀에서는 40%를 그대로 써도 계산이 정확하게 됩니다 하지만 엑세스에서는 40%로 적으면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엑세스에서 풀 때는 40%는 0.4로 바꿔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도 40%를 0.4로 푸셔도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엑셀은 40%로 풀어도 되고 0.4로 풀어도 됩니다 편한 방법으로 푸시면 됩니다 저는 40%가 편하기 때문에 40%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점수는 기말이 중간보다 크거나 같으면 크거나 같다는 이상을 나타내죠. 기말이 중간 이상이면 조정 점수는 기말의 20%를 곱해주고 기말이 중간보다 작으면, 작으면은 미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시험 전에 반드시 크거나 같다는 이상 작거나 같다는 이하, 크다는, 초과, 작다는, 미만이라는 명칭을 정확히 외워 두셔야 됩니다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이고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기말이 중간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했기 때문에 는 기말을 클릭해 주시고 크거나 중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말이 중간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엔터를 치면 기말이 중간보다 크거나 같으면 t r 가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펄스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두가지밖에 안된다 그랬죠. 기말이 중간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라고 하면 아니면은 작으 면밖에 없기 때문에 if 하나만 가지고도 이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이제 더블 클릭해서 if 가로 열어 주시고 로지컬 테스트는 true나 false를 만드는 수식이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서 맨 뒤에 콤마만 찍겠습니다 이제 value if true는 기말이 중간보다 크면이기 때문에 기말 곱하기 20%를 해 주겠습니다 콤마 value if a l s e 는 크거나 같지 않으 면이기 때문에 크거나 같지 않은 값은 작다 라는 값밖에 없죠 그래서 기말이 중간보다 작으 면이 자동으로 완성이 된 거죠 이제 여기에는 중간 곱하기 10%를 해 주겠습니다 가로 닫으시고 엔터 치시면 되겠죠.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어주시고 최종 점수는 총점 더하기 조종 점수를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총점 더하기 조종 점수 엔터 치시면 됩니다.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핸들을 끌어주시고 총점 순위는 순위를 구하는 함수는 랭크입니다. 그래서 랭크를 써주시면 되고 최종 점수가 가장 높은 경우 순위를 1등으로 한다고 했죠. 이게 내림차순입니다. 는 랭크 더블클릭해 주시고 넘버는 순위를 구할 수를 말합니다. 최종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기 때문에 같은 줄에 있는 최종 점수를 클릭하시고 콤마 REF는 최종 점수의 범위를 말합니다. 전체 범위를 씌워주시고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내릴 때 범위가 움직이면 안되기 때문에 키보드 상단의 F4를 눌러서 고정을 해줍니다. 콤마 내림차순을 하시면 가장 높은 점수가 1등이 됩니다. 더블클릭 가로를 닫으시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이제 밑으로 자동채우기 핸들을 끌어주시면 가장 높은 점수가 1등이 됐죠. 내림차순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1, 2, 3등으로 갈수록 100점, 93.8, 92.8로 점수가 내려가기 때문에 내림차순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름차순은 100m 기록처럼 10초가 1등, 11초가 2등, 12초가 3등일 경우에 1, 2, 3으로 갈수록 10, 11, 12로 값이 점점 커지면 오름차순이라고 표현합니다. 순위를 구할 때는 보통 내림차순을 많이 씁니다. 오름차순을 쓰는 경우는 100m 기록이나 아니면 벌점이 낮은 사람이 1등일 경우에 오름차순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높은 점수를 1등을 많이 쓰기 때문에 랭크에서 콤마 0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오더에 보시면 오더가 내림차순, 오름차순을 결정하는 건데 대가로가 있죠. 대가로는 생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략하면 자동으로 내림차순이 됩니다 그래서 오름차순이 아닌 경우에는 콤마 0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가로를 닫아도 결과가 똑같습니다 평가는 최종 점수가 90 이상이면 최우수90 이상이면 최우수고90 이상이 아니면 하나만 남죠 이제 거기에 우수 미달 보통이 있을 때는 항상 마지막에 있는 보통을 적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는 if 가로 열어 주시고 최정 점수를 클릭하시고 이상이면 이라고 했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90 콤마 찍어 주시면 이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점수가 90 이상이면 그러면 최우수기 때문에 쌍따옴표 최우수 쌍따옴표 이제 작업하실 때 아래에서 작업하시면 문제점이 간혹 생기는데 옆에 셀을 클릭해 버리면 요렇게 수식을 작성하다가 종료가 되어 버리거나 셀 주소가 들어와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작업하실 때 여기에서 작업하지 마시고 상단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서 작업하시는 게 좋은 습관입니다 콤마 value if 90 이상이 아니면 다른 말로 90 미만이면이죠 90 미만이면 보통 을 해주겠습니다 가로 닫아 주시고 이제 90 이상이면 최우수 90 이상이 아니면 보통이 완성됐죠 이 부분 전체를 복사해 주시고 보통을 범위 씌우겠습니다 컨트롤 v 이제 두 번째 조건이 80 이상 90 미만인데 90 미만 은 적을 필요가 없죠 왜냐면 90 이상이 아니면 자동으로 90미만만 남기 때문에 90 미만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80 이상이라고 해주시고 80 이상이면 우수죠. 그리고 다시 60 미만이면 미달이라고 다시 조건이 있죠. 그러면 다시 보통을 범위 씌워주시고 Ctrl V. 이번에는 60 미만이라고 조건을 수정하겠습니다. 작다 60. 60 미만이면 미달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럼 이제 식을 읽어보면 90 이상이면 최우수. 80 이상이면서 90 미만이면 우수 다시 60 미만이면 미달 나머지는 80 미만이면서 60 이상인 값은 보통이 되는 거죠 이제 엔터를 쳐주시고 아래로 드래그 하시면 정확한 결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 점수와 비교해 보시면 80 이상이 9 0미만이니까 우수가 맞죠. 60미만이니까 미달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서 정확하게 만들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좋은 습관입니다. 평균은 에버리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는 av 에버리지를 더블클릭해 주시고 범위만 씌워 주시면 됩니다. 괄호를 닫아 주시고 엔터 자동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끌어 주겠습니다. 8번에서 최종 점수가 85점 이상인 학생 수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개수를 세는 함수가 count 함수죠. 그리고 조건에 맞는 개수를 세는 함수가 count if 함수입니다. 그래서 함수를 어떤 걸 사용하라고 지시가 없기 때문에 count if를 암기하고 계셨다가 사용하셔야 됩니다. 는, count, if, range는 조건이 맞는지 틀린지 검사할 범위입니다. 조건이 최종 점수가 85점 이상인지 아닌지 검사할 범이기 때문에 최종 점수의 범위를 씌워주시면 됩니다. 범위를 씌우실 때 평균까지 포함되지 않도록 반드시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콤마, 크라이테리어는 조건을 말합니다. count if, some if, average if는 조건을 반드시 쌍따옴표에 묶어서 표시해야 됩니다. 함수의 약속이기 때문에 외워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쌍따옴표 크거나 같다 85 쌍따옴표 조건이 끝났기 때문에 가로를 닫으시면 되죠. 가로를 닫고 엔터. 그러면 85점 이상인 건 7개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